대한 크게 세 지역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전쟁으로 부서진 폐허 지역에 긴급 구호 키트가 흩어져 있어요. i n o y o u e